오늘 매매할 땅입니다. 도로에 접해져 있는 모습입니다. 보광토로 경계 표시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밭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크게 농사는 짓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라서 코스모스가 이쁘게 피었습니다 도로에는 아주 잘 접혀져 있습니다 시대가 약간 높아서 멀리까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전원주택이 매체에 들어있고 가까운 곳에 산이 있습니다 밭에 차량 진입은 가능합니다 지대가 높아 멀리까지 아주 잘 보입니다 저 앞쪽에 고속도로도 보입니다 앞쪽에 축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멀리 남쪽에 산이 높은 산이 있습니다. 현재 도로와 도로에 접혀져 있는 모습과 왼쪽에 조그마한 구거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. 차량 진입은 가능합니다. 주변에 산은 아주 잘 보입니다.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기가 포항시 북구 기계면 소재지입니다. 여기가 포항시 북구 하리입니다하리에 가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있습니다. 한국수자원공사 앞에 이 부분에 있습니다. 이 방향은 청송 가는 방향입니다. 이 방향은 고속도로로 대구 가는 방향입니다. 이 방향은 포항 가는 방향입니다. 이 방향은 경주 울산 가는 방향입니다. 이 방향은 영덕 울진 가는 방향입니다. 하계리 매물지에서 차량으로 서포항 아시까지 거리로는 약 4km 차량으로는 약 6분 거리에 있습니다. 상세페이지입니다. 주소, 경북, 포항시, 북구, 기계면 하계리에 있습니다.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. 중계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입니다.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. 면적은 1,045제곱미터 3 1 6평입니다 도로는 포장된 국어현황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. 국어 소유는 국유지입니다.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. 생산관리지역에는 건폐율 20%와 용적률 80%로 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. 물건지에서 서포항 아시이까지는 약 4km이며 차량으로 6분 거리에 있습니다. 수자원 공사 입구에 있습니다. 멀리 전망이 볼수 있으며 포항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. 3 3제곱미터당 금액은 44만원이며 전체 금액은 1억4천만원입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 95 등록번호 4 2 0 2 1 2 2 3 6 전화번호 010-24-870015